여기 보면, 이렇게 나잖아요 어, 나비가 낳는데요. 알을 낳는데, 어디다 낳냐면, 친구 위에다가 낳는다 그랬어. 이거 관계대문사겠지, 당연히. 응. 그치? 관계대문사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컴바컴바를 빼내고 오면, 뭐가 보인다? 관계대문사 중 속에 주어가 보이고, 자, 어린 새끼들이. 어떻게 한다? 자, 뭐야. 무엇, 무엇을 먹을 것이다. 뭘 먹어요? 식물. 자 여기 운이 있죠. 전치사 있죠. 전치사의 목적이 없죠. 불안전하죠. 그렇죠. 식물이죠. 여기가 선행사겠지. 여기가 선행사야. 맞아요. 식물. 어, 식물을 먹이러 간다. 알입니다 식물을 먹이러 간다. 자, 여기까지는 좋죠. 자 이거 빼내고 봤을 때는 나비는 그래서 알을 낳는데 식물 위에다가 알을 낳는데그 식물 위에 식물을 바로 뭐가 어, 새끼들이 먹이로 삼는다. 알겠지? 식물을 갈가먹는다는 얘기야. 자, 중요한 건 이제 요건데요,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접속사가 나왔고요. 그다음 뭐 뭐가 나왔니? PP가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 생략 중에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니? 부사절식에서 주어프로스 비동사 생략. 기억나? 그죠? 그럼 이거 주어프로스 비동사 생략이니까 여기 어떻게 살려야 돼요? 아, 이걸 살려야 될거 아니야. 주어프로스 비동사를. 그럼 요기에 대한 주제는 뭐야? 얘지? 얘 아니야, 얘? 그러잖아. 이제 이 새끼들은 뭘로 보는 거야? 옥수로 보는 거죠? 네. 여기 시대 뭐예요? 부화되어지면. 자 여기 미래네. 미래. 어 그럼 미래 써줄까요? 이렇게 써줘? 이렇게는 내월비 네, 해치트야? 아니지. 시간부사들이잖아이 시간부사절에는 요걸 써주는 게 아니라 뭘 써준다. 현재를. 미래를 대신 현재로 미래를 대신한다. 알겠지? 네 응. 이게 어. 생략된 거야. 주옥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란 자, 그래서 컨셉은 뭐야? 절속 주옥 비동사. 플러스 비동사. 이게 컨셉 응? 응. 응? 됐나?